자 송사장님 어, 이제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아, 스마트폰도 직접 제가 보면서 네, 지금 저 카메라가 아, 돌아가죠 예,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터치하시고 화면을 어, 크게 보실 때는 이쪽 부분을 누르시면 이커집니다그래 확인을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카메라 돌아가죠 예. 상하좌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은 설치를 어이 카메라 부위를 이네 군데가 있죠 어 구멍이 그래서 이네 군데를 이 봉에 고정을 하세요 철사나 반생이라고 그러죠 좀 강한 철사를 넣어서 고정을 하시고 아니면은 판넬이 있으면 피스를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목재 나자, 나사나 철제는이 노란 나사들 있죠. 그 소스 나사라는데 그걸 고정하셔도 되고 그리고 봉으로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강한 철사로 묶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이 박스는 비가 아... 내렸을때 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제가 안테나를 일부러 아랫부분으로 빼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봉에 에, 네 군데 이네 군데에 에, 철사나 또는 피스를 직접 박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고정을 단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면으로 안테나를 하시고 이 카메라를 이쪽으로 달아도 되겠죠 봉일 경우는 네, 아니면은 이, 이 함체를 이쪽으로 가시고 카메라를 이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제가 택배에 싸서 내드리고 전원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전원입니다. 전원을 이 배터리 전원을 쓰시면은 되죠. 배터리를 플러스 플러스 빨간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직접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굉장히 예, 위험하니까 여기 직접 제가 기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플러스 입니다 그래서 플러스하고 제가 표기를 해 드릴게요 플러스 이쪽도 자, 플러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플러스로 표기를 해 드렸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해서 표기를 해 드렸으니까 이 배터리에, 배터리에 네, 플러스 버튼 빨간 플러스에 연결하시고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배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배틀도 플러스는 이 플러스 빨간 부분이죠. 거의 그리고 마이너스는 검정 부분 또는 빨간색의 검정 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극성이 있으니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유의해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착을 하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제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